진짜 고 이런 가 이런 거고 이번 역은 상양상양역입니다 상영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<목소리> Next stop is 상양상양 The doors are on your mind. t 네, 시안 가버린 게서도 녀석도...